아치 잡아라 아치 잡아라 아치 잡아라 아치 잡아라 손손 잡아라. <놀라> 손. 손. 어디, 어디 갔어 손잡아라 아치 손잡아라 아치 손잡아라 잡아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아 손잡아라 손, 어? 손 어디 갔어? 하지 손 어디 갔지? 응? 오, 어디 갔지? <웃음> 숨기고있었어 에이구, 에이구, 에이구. 에이. 귀여워. 쿠키 먹고 싶어요. 먹고 싶어요. 그러면 이제 앉아. 앉아. 손, 아이고, 잘했어요. 화이팅! 아이고, 잘했어요. 엎드려. 엎드려야지. 자, 엎드려. 자, 먹고 싶어요? 그럼 엎드려. 자 엎드려. 엎드려. 엎드려야지. 하자, 엎드려야지. 자, 엎드려, 엎드리세요. 자, 엎드려, 엎드려야지. 아이고 잘했어요. 그러면 이제 손, 손. 미안. 자, 먹어요. 아 귀여워. 빵을 가리켜야 되는데 빵은 어떻게 하나? 아이고 잘자다 먹었어 하이 많이 먹으면 프사이사데 하지 봐봐 같이야 또 먹고 싶어요 또 먹고 싶어 또 먹고 싶어 이미 다 먹었지롱 다 먹었지롱 죽죽죽죽죽밤중에잠죽죽죽죽죽죽죽죽죽죽 없는데 그래도 나 줘야지. 이제 그걸 버려야지. 나 줘. 거왜 홀꼬 갔어? 다 먹었는데 나 주세요. 아이고 무서워. 아이고 무서워. 다 먹었어. 또 먹고 싶어. 다음에 누나가 만들어줄게. 알았지? 이거 누나 주세요. 누나 줘. 다 먹었다니까? 누나 응? 응, 줘. 나 버려줄게. 너비닐로 먹을까봐 그래야지. 오야, 아 누나 주세요. 누나 주세요. 넌 착하게 떠야지. 착하게. 응, 음, 다 먹었는데. 이제 없어. 아이고 무서 아이고 무서맞아이너무서로 좀... 먹을까봐 그래 야지치야치야응뭐라얼굴뭐라아고 아... 진짜 꽝 물고 있구만 알았어 조금주세요 아니 너비닐로 먹을까봐 그래 알았 알았어 알았어, 알았어.